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자책에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는 법을 배워봤는데요. 파일에서 열기를 누르시고 텍스트 파일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텍스트 파일을 클릭하면 우리가 집어넣은 텍스트 예제 파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책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는 법까지 지난 시간에 했죠. 어, 여기 미리보기를 잠깐 보시면 오른쪽에 여기 미리보기라고 클릭이 돼있고 이렇게 보여지는 화면이 어, 전자책을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휴대폰이라든지 또는 패드에서 보일 때 이런 식으로 보인다라고 어, 예상을 할수 있는 미리 보기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휴대폰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자책은 크기를 줄이고 또는 폰트 사이즈를 늘리고를 할수 있어요. 그런 것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너무 좁거나 너무 넓거나 하면 작업하는 것에 방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가운데를 이렇게 클릭하면 화살표 커서가 바뀌는 게 보이시죠? 이걸 통해서 위치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워봤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길에다가 어, 표지 이미지를 불러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 내지 사진 이미지 같은 것이 들어올, 들어가 있는 책인 경우에 어, 사진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법 그리고 폰트 파일을 넣는 방법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폰트 파일을 넣는 법을 해보려고 할게요. 우리가 보통 편집을 할때 음, 인디자인이라든지 또는 뭐 한글 이런 거를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할 때는 프로그램 자체에 우리가 다운받은 폰트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원하는 폰트를 고르셔서 편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책은 특이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폰트를 일일이 넣어 주셔야 돼요 전자책에 사용할 폰트를 넣을 때는 그 폰트 라이센스를 꼭 확인하셔서 전자책에서 사용 가능한 폰트인지를 음, 알아보고 다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추천드릴 폰트는 오늘 코퍼체를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네이버에서 코퍼이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코퍼 월드 한국 출판인회의라는 것이 보이시죠? 여기를 들어가면 다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코퍼체는 어, 여기 써 있는 것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디지털 화면으로 볼수 있는 것에 특화되도록 어 제작이 된 폰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책을 제작할 때꽃법체를 사용하는 것이 음 매우 가독성이 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료 사체이기 때문에 상업적으로도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꽃법체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은 아래쪽에 내리셔서 어 다운을 하시고요. 시길 화면을 다시 키신 다음에 여기... 왼쪽 폰에 보시면 책 찾아보기 아래쪽에 폰트라고 보이시죠. 만약 책 찾아보기가 안 보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보기에서 책 찾아보기를 클릭하시면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폰트라고 보이시죠. 폰트를 누르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기존 파일 추가를 누르시면 다운받아서 넣어놓은 폰트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셔서 전체 다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확인해보시면 폰트 파일이 들어간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표지 이미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도구를 누르신 다음에 표지 추가 보이시죠? 표지 추가를 누르시고 이미지, 표지 이미지로 우리가 저장해둔 것을 가지고 옵니다. 음 전자책에서는 어, 한글로 된 파일명보다는 영문으로 된 파일명이 오류가 훨씬 적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글로 내가 파일을 저장을 해두었다면 어, 클릭을 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이름 바꾸기를 누르셔서 한글로 된 파일의 제목을 영문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우선은 지금 표지를 가지고 오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커버로 선택해보겠습니다. 보면은 왼쪽에 보시면 책 찾아보기에 텍스트 쪽에 보면 커버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화면을 오른쪽에서 클릭을 해보시면 커버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죠. 상단에 이렇게 커버가 들어가면 이미지를 눌러보시면 이미지 안에 커버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표지 그림에 체크가 돼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어, 여러가지 이미지, 이책 파일 안에 여러가지 이미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커버 역할을 하는 이미지는 이 아이다 라고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전자책 안에 내지에 들어가는 이미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기존 파일 추가 눌러주세요 우리가 넣고 싶은 사진의 이름들을 모두 영문으로 지금 바꿔준 것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전체 다 드래그 하시고 열기를 눌러주시면 은 이미지 폴더 안에 어 제가 넣고 싶은 이미지들이 모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렇게 표지를 넣어봤고요. 그리고 내지에 들어가는 이미지 들을 다운을 받아봤고 그리고 폰트를 집어넣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한 부분을 좀 텍스트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우리 디자인 레시피 카페에서 이북 레시피 보이시죠? 들어가시면 오늘 한 내용은 이미지와 폰트 넣기 379번 요 파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은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 좀더 참고를 하시면 좋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파일이 없어서 샘플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음 디자인 레시피 카페에서 떠나보는 전자책 사용설명서 파일 넣기 첫 번째 이 파일을 클릭하시면 은 첨부 파일이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를 다운받으시면 제가 지금 작업하면서 넣은 음 왕자와 거지 파일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같이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좀더 전자책 편집의 어, 디테일한 부분 예를 들어서 본문을 설정하고 제목 폰트를 설정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어, 실질적 작업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